돈부터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계속 소속이 돼가지고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고자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솔루션을 먼저 만들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글리스샘 작가 이종섭입니다. 우리 이제 꿈맥 여러분들 중에 이제 퇴사자도 있고 어, 취업 준비생도 있고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업도 하고. 제 업을 이제 꾸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돈을 버는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내가 독자적으로 돈을 벌어 나갈 수는 있어요. 자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자 이건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콘서트장에 가잖아요. 음, 콘서트장에 가면 그 가수가 엄청나게 어, 음향 효과라든가 어떤 장치라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즐거움을 줘요. 같이 지불을 한 것만큼 그거에 더 많은 것을 얹어서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어떤 즐거움을 얻거나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같이 지불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이익을 줄수 있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두번째는 상대방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에 따라 내가 아,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전문 직종들이 있죠 뭐 의사도 있을 것이고 뭐 변호사도 있죠 아주 전통적으로 자 우리가 근데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흔히 생각을 하지만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들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차별화되게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차별화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고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아파서 그냥 들어 누웠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의술을 펼친다고 해가지고 시술을 한다고 하면 누워있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날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겠죠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내가 아픈 거를 스스로 꿰매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죠 자 이런 전통적으로 전문직들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의사라서 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 변호사라서 그냥 받고 있는게 아니라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주기 때문에요 자이 준다는 개념은 해결을 해주고 있죠 고민 해결을 해주고 무언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타이틀을 가지기 전에 어떤 도움을 상대방한테 줄수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 자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자 이런 마음가짐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뭉뚱 그려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 회사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필요한 곳들을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곳에 공급을 하고 있죠 콘텐츠가 필요한 플랫폼, 자, 콘텐츠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플랫폼을 제가 우리 회사의 컨텐츠와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상생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고민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시작한 자, 업은 교육업인데 작가, 강사, 신문사 칼럼니스트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업은 갖고자 하는 수강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경험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싶은데 계속 1년, 2년 동안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고 어떻게 출판사 컨택을 해가지고 출판을 할 것인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차별화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유튜브 강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유튜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잘 말하는 방법 이것을 강점으로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하기 고민이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심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심리 분석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분들 무언가 하고 싶은데 목표가 없고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또 멘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걸 개선시키고 무언가 도와주고 결과를 낼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익 가치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장인인 경우에는 나의 솔루션을 직장 내에서만 이거를 통용시켜요. 부장님이 보고서 제대로 못 쓰니까 내가 대신 잘 써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는 거. 자, 이것도 솔루션을 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직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자, 나만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죠. 내 업력이나 내 경험치에 따라 가치를 스스로 매깁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연봉 얼마야? 너는 연봉 얼마야?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를 정합니다. 대신 그 가치만큼 결과를 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업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될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내 업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한테 나한테 지불하는 가치 지불 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 두개 더 얹어 줘야 돼요 그게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한번에 대금만 그냥 한번에 많이 받아 버리고 그냥 끝내자 자 이런 마음으로는 그 협력 업체와 다른 상생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죠 자 책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허투루 쓸 수가 없죠. 왜냐? 책 자체도, 이 책에 쓰인 글 자체도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솔루션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이미 해답이 있다고 신뢰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거기에 저자가 더 열심히 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돈을 벌지 않고서는 경제생활을 할수 없죠. 경제생활을 못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돈을 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지, 돈을 벌어야지. 자, 이 마음 갖기 전에 일단 주의를 둘러보세요.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고민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을까? 무언가 먼저 줄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때 수익은 따라오게 돼요 고민 해결을 해 주면서 보람도 얻고 그에 따른 수익도 얻어요 싫어하는 일 꾸역꾸역 하면서 한 달에 그 보상을 몰아서 받는 그 기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이 세상에 모든 비즈니스 어떤 자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존의 것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무언가 내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머그컵이 있죠 근데 여기에 커피를 따라서 이제 마시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마시다가 이제 잠깐 내려놨는데 밑에 이제 커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고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개선해가지고 그컵 가운데에 홈을 파가지고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거기에 고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불편함을 바꾼 거예요. 커터칼, 가위 따로 쓰다가 계속 하나를 찾아다녀요. 어디로 도망갔지? 계속 찾아다녀요. 자,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커터칼과 가위를 합쳐버렸어요. 누군가의 불편함, 고민,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당당히 받는 겁니다. 이미 갖춰진 거에서 시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갖춰진 사람이 무언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 자 이게 진짜입니다. 하단 네이버 카페에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1인 창업 공부, 책 쓰기, 그리고 멘탈 수업 공부도 해나가시길 바랄게요.